쏘렌토알 수시는 2070이구요 디페코는 없는 타입입니다. 위로 빠이고 연식은 2010년식 주행키로스는 18만 1 2 5 7 k m 주행중 경고등 점등과 함께 이제 차량 주행이 안돼서 견인차로 입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늘은 월요일 이게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냄새가 되게 매해합니다 냄새가 매해한다는 거는 지금 연료가 정상적으로 이제 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증상으로 봐서는 EGR 밸브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2000rpm을 못 넘고 있습니다 EGR 쪽에 이제 경고등이 뜨다 보니까 엔진 자체가 이제 엔진 보호를 위해서 페일을 걸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페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출력 제한으로 인해서 RPM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센서 진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장코드가 배기가스 재순환 액추에이터 제어회로 작동범위 성능 이상 악셀을 밟고 얘가 공기량이 e z 밸브가 작동됐을 때 그만큼 이제 공기량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e z 밸브가 작동됐을 때 공기량에 변화가 없게 되면 은 얘는 고장코드를 띄우게 됩니다. 속어를 먼저 해볼까요? 고장 코드를 지우고 나서는 지금 현재 상으로 아직까지는 뜨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 정기적인 정기적거래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안막게도 EGR 밸브가 너무 무거워져서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EGR 작동 구간에서 경고등을 띄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EGR 작동. 실린더당 흡입공기량. EGR 제어 편차량. 악셀을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EGR 밸브가 89%. 지금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EGR이라면은 이 유로 5 같은 경우는 얘가 한 5%에서 15% 요 정도에서 이제 잔잔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EGR 밸브가 지금 너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기량 변화도 없고 EGR 쿨러에 막힘 보다는 EGR 밸브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고장 코드가 다시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다시 EGR 밸브가 떴죠 EGR 밸브를 교환 후에 다시 한번 요 데이터를 한번 볼거고요 차주분이 원하셨던 이제 EGR 밸브랑 흡입 흡기 매니폴드 청소, EGR 쿨러까지 청소한 다음에 얘가 다시 어떻게 작동이 되나 보고 공기량도 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EGR 밸브 내부에서 파손이 보입니다. 토기 가스켓이 오래됐다 보니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오일이 젖어있죠. 압력이 누출이 되면서 블루바이가스도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끌어거같추고끌죠낼 <놀람> <놀람> 작업 후에는 음, 스로틀밸브 수열액츄에이터 EGR 밸브 음, 교환되고 청소가 된이 부품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잘못된 그 인식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인지, 감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EGR 데이터가 제어 듀티값이라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 14% 0% 지금 15% 16% 보통 이제 5에서 15% 사이라고 보는데요 20% 안에서도 20%까지 또 이제 올라가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움직이는 이 파양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잔잔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공기량도 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요요 EGR 뭐 제어 펜차량 같은 경우는 이 EGR을 보는데 있어서 큰 이게 의미는 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됐고 다시 한번 악셀을 살짝 밟아보면 은 아까 그거 틀리게 이제 안정적으로 파형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형이 여기서 뭐 20%, 30%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가다가 또 다시 20%, 30% 올라갔다떨어졌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은 EGR 자체가, 밸브 자체가 그 무거워짐이 발생이 된 거니까 그거는 고장 코드가 있어서 바꾸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DPF가 없었기 때문에, DPF 쪽에는 이제 뭐, 당연히 없으니까, 영향이 끼칠 것도 없고, 하지만 이제 DPF가 있는 타입들 같은 경우는 DPF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EGR은 꼭 확인하셔서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틀리게 수리 전에는 2000을 못 넘었었죠. 컴퓨터가 이제 EGR 고장으로 인해서 외연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엔진 보호 차원에서 페이를 걸어 버렸었고 지금은 이제 EGR 밸브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지할, 어, 엔진의 출력을 정상적으로 이제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작업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